당신은 멋지고 좋은 사람이에요. 그렇지만 완벽한 인생을 살아온 것은 아닐 거예요. 그 누구도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. 당신의 죄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어요. 죄의 대가는 사망이고 지옥이에요.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요. 완벽한 분이 당신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셨어요.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끔 인도하셨어요.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을 이기셨죠.이 선물은 프리 공짜예요.당신이 이 선물을 받게 되면 당신의 죄는 용서되고 잊혀질 거예요.당신은 하나님과 화목해질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거예요. 축복합니다. 예수님의 당신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. 감사합니다.